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드릴은 없다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팩트 드릴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오늘 차근차근 상하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드라이버죠 정식 명칭은 스크류 드라이버 입니다 이 드라이버 쉽게 생각해서 나사 조금 푸는 거죠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전기의 힘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게 Bosch IXO 3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DeWalt DCF-601 그 다음에 DCF-610 네 그럼 드라이버를 두 분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드릴 하나는 임팩 인데요 일단 드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스텝 드릴 코발트 드릴 흔히 말하는 스탠 길이 요거 실린더 드릴 요거 세개 공통점은 드릴이 있다는 거죠 결국 드릴은 식계상에서 뚫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릴 드라이버는 나무와 철을 뚫는 거고요 아까 제가 드라이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사를 쪼고 풀고 거기에 철과 나무를 뚫는다 그래서 보시 같은 경우에는 GSR 그 다음에 요거 701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철 나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도 뚫고 싶다 그러면 햄머 기능이 추가된 드릴 드라이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햄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각 메이커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햄머 드릴 드라이버지 햄머 드라이버라고 표기 안되어 있거든요. 햄머 드릴 드라이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다르게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쉬. 제가 지난편에 한번 언급을 했을텐데 보시는 햄머 드릴 드라이버라 표기 자체가 없고요 걔들은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라고 표기합니다 네 햄머 망치죠 요거 망치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앞뒤로 하죠 햄머는 기어 방식으로 앞뒤로 타격을 조사하는 겁니다 디월트로 치면 dcd 796 996그 다음에 보쉬로 치면 스테디셀러죠 gsb 1발리13리16갈리 등이 있습니다. 디월트는 따로 이 햄머를 분리해두지 않고요. 드릴 범주 안에 둡니다. 그래서 D, C, D인데 코드명이 앞에 D는 디월트 C, 코드리스, 충전, D, 드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브록으로 로타리 햄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타리 햄머는 공압 방식으로 앞뒤로 타격 주는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피스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스톤 안에 공기로 압력을 줘서 탁탁 타격을 주는 건데요 이 공압 방식이 기어 방식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요거는 흔히 앙카드릴이라고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앙카 작업할 때 많이 씁니다 뭐 보쉬 스테디셀러죠 GBH 2-26 알리 그 다음에 디월트는 DCH 뭐1 3 3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드릴로 해서 봤습니다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들 저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둘게요 관심있으시면 보시면 될것같고요 하편으로 이제 임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